우린 만났다 빨리 와라 아까 지도에 찍은 그 스타벅스로 오면 돼누가 봐도 X나 수상해 아무리 봐도 X나 수상해 보여 뭘 찾고 있는 거야 토요일 대낮인데 사람이 하나도 없어 짠 일단 작전 타임 타입. 작전 타임을 대상 목을 죽이고 있습니다 음. 생각보다 넓다 여기가 500에 45에 관리 5 상가 일단 여기는 너무 무리인 것 같고 고 네. 아, 아 뭐야 어디서 영화에서 한 번쯤 봤을 법한 이미지인데? 무자비하게 따버리는구만 야 이것도 라남진거 가위바위보 <웃음> 야, 야, 이 뭐, 네. 그냥, 그냥 서랍 수납자 수납자, 수납자. 야, 괜찮은데? <웃음> <웃음> 엄청난 고민, 시작했다 길거리에서 이렇게 고마춘 야, 수 고마춘 면 대박이지. 야, 이건 맛이 없을 수가 없다. <웃음> <웃음> 아, 맞아, 괜찮아 맞아, 맞아, 맞아, 맞아, 맞아, 맞아, 맞아, 맞아, 이아 맞아, 맞뭐하아 맞아, 맞아, 맞아, 맞아, 맞아, 맞아, 맞아, 딱히 반응은 없었다고 한다. 편한 듯한 느낌이야. 아 뭐야 옆에? 옆에 뭔가 있어? 뭐가 보도록하시우아 바로 먹으라고? 어, 가 보시죠. 야. <웃음> 야. 새우 완전 탄력 있어. 야 빨리 김밥 하나 잡아갖고 국물에 말아고야 김밥 하나 국물에 빨리 말아달라고. 야면주 하나 먹을 수 있을 것 같아. 이거지. 야 이거지. 대잘 음. 먹네. 일단 대회 축하하며. 드디어 아직티를 얻었습니다. 아직이지? 아직? 아직이지만 아직들를 봤습니다. 아직트 진. 사진 아니야? 영상이야? <웃음> 비장해 비장애. 야, 뒤에도 비장해 <웃음> 등빨, 등빨. 커플덕. <등빨>. 커플덕에백승이습니다 <웃음> 거포도. 뭐지 전자레인지용 찜기 있거든? 응. 거기다가 급랭 냉동 닭 가슴살을 딱 쳐놓고 오분 돌리면 뒤진다 진짜. 헬창녀석. 얘 와자마자 죽었네. <놀람> 깨밥 깨밥. <놀람> 이사 온 날은 역시 중국집이지. 그리고 일단 애들이랑 얘기를 해왔는데 가장 필요한 건 테이블이야 테이블? 어. 테이블 여잖아 테이블 <웃음> 테이블 오! 의자 됐네 어야 그래 지옥의 라면이야 무슨 이것저것 갖다 넣을 것 이제 시작이야 그지